장위 여기 장위가또 있네 여기 우면 두패 보물을 숨기는 석상 일단 지도 아다 이거 알려주네 이거는 이건 알려준다 빨리 가자 어? 야꽤 높은데 어디를 짚고 가자? 와, 상당히 높이 있어요. 아, 일단, 저 얼간이가. 이런 닉네임, 진짜. 일단, 저 얼간이 하는 거 봅시다. 어떻게 올라가는지. 얼간이 하는 거 보고 가자. 닉네임, 씨. 얼간아, 나 대신 고민해봐. 그래, 그래, 그래. 열심히 해봐. 너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갈래. 방향 왜 그래 얼가나 거리상 여기만 올라가지면은 날아갈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여기 계속 미끄러지는 거 봐서는 열로벽 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반사 경공 쓰고 한번더 점프할 수 있다고요? 그러니까 여기서 쓰고 착착 착. 어 뭐야 여기 뭐야 여기 <웃음> 이거 뭐죠? 아, 여기만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은데. 어? 설마? 어, 어 잠시만, 잠시만. 온것 같아, 온것 같아, 온것 같아, 온것 같아. <웃음> 온것 같아. 아... 안 돼! <웃음> 이거 봐, 뭐, 다이잖아. <웃음> 이거 높이만 맞으면은 2단점프로 바로 갈것 같거든요 자 아까 여기에 다였죠 좀만 더 앞으로 가고 오오오오오오 오, 오, 오, 오, 오. 맞네 잠시만 다 왔는데 오케이 점프 한번더 안하면 된다 나 이거 그거 다 튕겼다 맵 밖으로 튕겼다 지금 아유씨 아유씨 어떻게 들어가 아 여기 제발 <웃음> 방법 찾은 것 같아요 아니 <웃음> 열로 오면은 씨 <씨앙>. 똑같잖아 <웃음> 이거 진짜 방향 잘 봐야 돼 이거 캐릭터 딱 캐릭터가 저기 시뻘건거 시뻘건거 오는 방향대로 날아갑니다 다이나 다이나 오케이 정확하다 정확하다 위치 정확해 여기 정확히 한번 옵니다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와 이게 뭐야 헐 자한 번에 오케이 아 이거 내가 이거 이동키로 누르면 안되네 안 누르면은 정확히 여기 착지합니다 이동키 누르지 마세요 이동키 누르니까 더 이상한 데로 가네 <웃음> 은자고 근처 돌무더기 어? 이것도 맵에 표시가 있네 어? 어디 있는거야 이거 제법 높은 데 있나 봐요 여기네 딱 사이즈가 오! 아 까위 방향 잘 보시고 날아서 한번더 점프 오케이 문자국 근처에 어울리지 않는 곳산? 목각 인형이 있는 절벽과기에서 찾을 수 있다? 이미 맵에 표시가 되어있죠? 바로 알려주나? 어 여기서 찾아야 돼? 자 천지하는 어디 있을까요? 오케이 완료. 우마 신의 섭사. 요런거 아닐까? 요런거? 요런데 있을것 같은데? 요런데 근처에 있을거 아니야 아 뭐야 바로 있네 바로 찾음 의외로 석상 찾기가 찾기 쉬운 곳에 있다 봉인대 장소 와나 3층은 처음 오는데? 어? 그냥 여기서 찾으라네요? 여의왕의 신물 와.. 맵 기괴한거 보소 와.. 여기부터 저도 맵을 처음와서 좀.. 지리를 잘 몰라요 퀘스트가 있을만한 곳이 어? 뭐야 금방인 찾았네. 가자. 평범한 무덤 찾기. 아평 평평한. 아 평평한. 여기야? 그냥 여기서 찾으라고 하네. 돌 무덤. 아 와. 이건 색깔 바꿔라 좀 색깔을. 와 이러니까 못 찾지. 시계 방향. 6시 방향 6시 방향 6시 방향 끝에 있네요 와 진짜 <웃음> 이 색깔이 <웃음> 보호색 오졌다 진짜 평평한 무덤 찾기 오케이 완료